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인 창세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창세기는 여러분은 어떤 거죠? 자, 히브리어를 우리가 다 배웠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 명은 창세기가 여기가 베레슈트로 있죠? 여기에 배가 지금 표현이 안되네요베레슈트 읽어보세요. 베레슈트 베레슈트. 뜻이 이제 처음에 태초에인데, 명칭이 이제, 그, 베레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헬라오는 이것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게네시스. 게네시스. 게네시스. 자, 그리고 이제 라틴어 로는 리벨, 게네시스고, 여기에서 영어, 창세기 영어 명칭인 어, 제네시스가 왔고, 한자로는 창세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는 지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사실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추방,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홍수, 다음에 바벨탑, 다음에 유대 민족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아브라함부터 또 요셉까지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창세기는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5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구속은 창세기 3장 1절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셋, 자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세부터 대홍수까지는 창세기 4장 8절부터 7장 24절까지 나와있고 대홍수에서 바벨타까지는 창세기 8장 1절로 11장 9절까지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의 죽음까지는 창세기 11장 10절로 50장 26절까지 나와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암기하고 계신가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자,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죠? 태초에. 베레슈트, 바라, 바라가 창조. 바라, 하나님은, 엘로힘, 자, 못모르는 앳, 하샤마임. 하샤마임이 하늘 들이죠. 이미 있으니까 복수죠. bet, ben은, 네. 그리고, et는, 을, bet, haaretz. h a r a 가붙는데 h 하고 lh가 붙었는데, 하는 이제 정관사입니다. h a 츠 r 하면 그 땅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해서 가면, 베르시트, 태, 태초에, 마라, 창조하다, 엘로힘, 하나님이, et, 뭐뭐를, 하시아마임, 그 하늘들을, 메트 그리고 문머를, 하하레츠, 그 땅을. 그러니까 원전에 가깝게 해석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그, 우리가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원어 외워볼까요? 자, 시작. 베레시트바라, 베레시트바라, 베레시트바라, 엘로힘, 베 e r s 바라 t bara e l o i m et hashemaim bara Elohim et h a s h e m a t e l et h a i m 시자베 e r 트 바라 t bara e l o 베 i m et s h m a i m b a a r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자 p e r 트 바라 t bara e l o 베 i m et h a a i m b 한번 더, 시작. 베레슛, 바라, 바라 엘로, 힘, 엣트하샤마이 베트, 하레슛.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제가 미리 말씀드린대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자료는 대부분 하마을 그 성경학교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정말 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하말 마 우리 목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구분을 해보면 창세기는 이제 다섯 사건과 다섯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죠? 첫 번째 창세기 보면 창조. 따라해보죠. 창조. 창조. 타락. 타락. 사회. 사회. 홍수. 홍수. 민족들. 민족들. 자, 다시 한번 창조. 창조, 타락, 타락, 타락, 사회, 사회 홍수, 홍수 민족들. 민족들. 예, 이렇게 지금 다섯 사건이 있고 다섯 사람은 뭘까요? 자,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야곱 요셉, 요셉, 요셉. 중간에 유다 이야기 나면 나 유다, 유다. 다시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야곱, 요셉. 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핵심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자 이라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걸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고 장소는 지금 아마 많은 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그 중동지역에 있지 않았냐 야, 티그리스 유브라드 강그하루에 있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장소가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나 중동 지역이죠. 그 아브라함은 이제 지금 이제 갈대아우르, 수메르 지역 출신인데 하란으로 이동이 오고 가나안으로 이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요셉과 유다는 가나안과 애굽에서 지금 주로 그 주로 살았죠. 살면서. 어, 그들의 이야기가 쓰여졌고 아마도 저희가 아마도 아담과 하가가 정확하게 언제 어, 이들이 지어졌는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지만 이들이 타락한 연도는 대략 BC 4천년경이 아닐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대략 BC 2천년경의 인물입니다. 다음에 그 2천년경부터 해서 이제 대략 한 1900년 어, 1800년 예, 그 정도까지 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략 창세기는 BC 4000년부터 대략 BC 1800년까지, 대략한2 2 0 0년경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요 장이라고 있는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특별히 주요 장을 뽑아봐라 하면 일장의 창조, 3장의 타락 6장의 노아홍수 11장의 바벨탑 1 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거죠. 그 다음에 14장의 11조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 갑자기 나타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고 자 15장에 이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17장의 할 자, 2 2장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자이레라고 하시네. 준비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28장에 굉장히 꽤가 많았던 이제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꿈꾸는 이야기가 나오죠. 37장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꿈 때문에 요셉은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족보가 재밌는데 우리가 적보만 나오면 사죽을 못 세요 우리 성도분들이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노트가 가능하시면 한번 노트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노트를 해보시는데 자 여기 아시듯이 아담이 먼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자 아담은 930세까지 사셨고 셋은 912세까지 살았죠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는 905세까지 살았죠. 90세에 게난을 낳았죠. 현대 나이로 하면 장수 나이에 아들을 낳네요. 았그래 게난은 910세까지 살았죠. 자, 마할렐은 게난이 70세에 낳았고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에 895세까지 살았어요. 마할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962세까지 살았어요. 야래에서는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162세에 낳았어요. 자 놀랬죠? 자 노익장으로 과시하신 건가요? 에녹은 대략 이 나이에 어디로 갔죠? 죽지 아니하고 승천했죠. 성경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몇 사람? 두 사람. 순소로 이야기하세요. 엘리야. 야에녹과 엘리야가 있죠. 다음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는 965세까지 살았죠. 다음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죠. 근데 보니까 이거 777을 더하면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았네요. 라멕보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뭐죠? 950년을 살았네요. 그러니까 노아는 대략 500세에 샘감과 야벳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홍수 전에는 어지간하면 거의 다천년 가까이 살았죠. 왜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일설의하면 노아의 홍수 때 대기층에 있던 하늘 위에 있던 그 뭐죠 공창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 바람에 환경이 약간은 좀 열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보면 대부분 900세까지 살았죠. 900세를 넘거나 그 금방 살았, 살았던 거예요. 보면 이름을 한번 불러보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계보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담. 큰 소리로 아담. 아담. 셋. 셋. 에노스. 에노스. 개난. 마을알레마알레이아렛 에노. 에노 두셀라라메아 셈함 야벳 셈함 야오고있어아담 아담셋 에노 아담셋 에노스 케남마랄 야렙 케난 마랄야에녹무두셀라 라메 에녹 두셀라라아 셈함 야아 셈함 야메 야벳 예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담셋, 에노스, 게남, 마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하, 세함야멧이 적보가 나이요믿음에게보죠 악한 계보도 있어요. <웃음> 가인의 우선 가인의 아들은 에녹, 이랏, 무야엘무드사엘 라멕, 다음에 아다, 아다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두 명의 부인으로부터 야발과 유발과 나마 두발가인 이렇게 나오는데 야발은 이제 가축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소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두발가인은 구리 새로 기구 만드는 자 엔지니어 조상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 조상 같아요 여기는 노매드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의 조상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자 믿음의 계보, 계보가 있다면 항상 세상은 악한 계보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거룩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음녀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있, 있던 반면에 악한 자의 계보도 있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담의 계보와 물의 세포는 이제 그래픽하게 한번 보시면 지금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우리가 탄그 범죄한 연도간 BC 4 0 0 0년경이란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보면 아담이 대략 930세를 살았죠 세이시 912세 쭉 가서 무드셀라가 969세 무드셀라가 거의 죽던 해 노아가, 노아의 가노아 홍수가 왔죠.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 후에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왔던 거죠. 자 그럼 여기가 BC4000년이면 BC3500년경이 어디죠? 엔호 엔호이한 태어난 시점이 BC3500년경이에요. 다음에 BC3000년경에 누가 태어나죠? 누구? 노아가 태어나죠? B.C. 3,500년 경에 대략 노아의 홍수가, 어, b 2,500년 경에 대략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다음에 아브라함은 대략 B.C. 2,000년 경 인물이죠. 우리나라 당군은 대략 B.C. 2,000년 경 인물이죠. B.C. 2,333년에 고조선이 세워졌죠. 그럼 그러니까 고조선은 언제 세워진 나라? 홍수 이후에 세워진 나라죠.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한번 매치를 시켜보면 되죠. 그러면 아마도 홍수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이쪽에 셈함야멧 셈의 후손 중에 일부가 일부가 우리나라로 이동을 해와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 세웠을 것이라는 어떤 추측이 이제 가능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아담이 범죄한 시점은 B.C. 몇 천년? 4천년 에녹이 태어난 연은 B.C. 3,500년 자 노아가 태어난 연은 연도는 B.C. 3,000년 노아의 홍수는 대략 빛이 2,500년에 있었다. 이건 딱 알고 계세요. 자, 지금 화면에 아마 보이기 어려울 텐데요. 창세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예 여기 화면에서는 아마 잘 안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주요 인물들 보면 노아, 쌤, 한번 읽어봐요. 삿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레, 벨레. 벨레. 루스룩 루. 루. 나홀. 나홀. 나홀 데라, 데라.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 여기 대란 아브라함은 지금 수메르지역, 갈대아우르 지역에 있었죠. 그 당시에 굉장히 선진국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결국 간 데가 그 당시 후진국.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저산골자 가나이었던 안 거죠. 그냥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야곱, 요셉. 요셉. 요셉.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분들 이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셀,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 벨레. 벨레. 루. 스룩, 나홀, 나홀, 데라,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이삭, 이삭, 이삭 야곱, 요셉... 자, 이렇게 이어지고 어떤 목사님에 의하면, 자, 이때에벨의 에벨의 자녀 중에 벨레께와 욕단계가 있는데, 벨레께가, 이사라엘의 조상이 됐고 역단계에서 우리 한문족의 조상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간단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계보를 보고 이제 기절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성경이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적보 나오면 성경이 됐다가 덮어버리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다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후손, 노아의 자, 세 자녀는 누가 누가 있죠? 자, 샘, 함, 야벳을 보겠습니다. 셀의 후손에 보면 엘람. 엘람은 지금이 어디죠? 이란 땅이죠. 자, 아수르, 아시리아죠.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 에 해당하죠. 아르박산. 아르박사,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아르박사나타나 루시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 있죠, 아람. 아람은 어디죠? 시리아 지역이죠, 지금. 그 다음에 함자선벌에죠 구스가 어디죠?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미스라임은? 미츠라임이랑 미스라임은? 이집트. 이집트죠. 부스는 전쟁이에요. 아닙니다. 케냐.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가나안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나안. 다음에 야벳은 누? 어떤 민족의 조상이죠? 백인들. 주로 언급되어 있는 게 지금 고멜이나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러시아 동부 유럽 이 지역이에요. 주로 보면. 자,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아르박사시 보면, 아르박스도 보면. 셀라가 그 자녀 셀라 다음 에벨 에 다음 벨렉과 욕단이 있네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욕단한테는 지금 1 3명일거예요 아마 1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다음에 구스 자 아람을 보면 아람에 우스, 홀, 게델마스가 있네요. 구스,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쪽에는 보시면 지금 자손이 스바 하윌라 다음에 삽다, 라마, 삽드가 니무롯. 니무롯 이자는 이디오피아 쪽에서 태어나서 아마 지금 메인인 이라크 지역으로 와서 이쪽을 점령을 했던 것 같아요. 니무롯은 구스의 자녀입니다. 미츠라임 보면 루딤, 아나님, 르하빔, 납두임, 바드루심, 기슬루임, 갑도님이 있고 가나아는 여기 보면 시돈이 있죠. 시돈이 지금 레바논 지역이죠. 헤은 히타이트죠. 히타이트. 히타이트죠. 음. 히타이트죠.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신, 아루왓, 스말하마 이런 적석이 됐습니다. 다음에 고멜은 고멜은 아스그나스, 리밭, 도갈마 야완에는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면은 우리 지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노아의 후손들이죠. 샘, 함, 야벳의 후손들이네샘족성은 주로 주로 보니까 황인들하고 연관이 많고 음. 함은 흑인들하고 연관이 많고 야벳은 백인들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한 뿌리입니다. 노아라는 한 뿌리로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이제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이쪽으로는 쌤이 지금 파져나갔죠. 이쪽으로는 유럽 쪽으로는 야벳시퍼져나갔죠 야베,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쪽으로는 함이 지금 파져나갔죠. 그리고 여기 아마도 노아의 그 방주가 정착한 몸은 어, 아라라산이 이쪽 지금 터키 쪽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지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노아의 배가 상륙을 이쪽에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게 홍수 이후에 노아는 950년까지 살았어요. 쌤이 이제 나이가 확 줄었죠. 602세. 아르박사 600, 465세. 100세에 나왔어요. 다음에 이제 이, 얘를 난, 출산하는 것도 좀 많이 확 줄었어요. 젊어졌어요. 아르박사이 셀라를 35세에 나왔죠. 셀라가 460세. 예벨이 464세. 자, 그러면 이제 자녀를 낳는 데가 30대로 줄었어요. 옛날은 100살 때막 200살 때도 나왔는데. 지금은 30대 대부분 나왔죠. 자녀를. 그리고 수명연한도한 1000살에서 600살 떨어지더니 400살대로 떨어지더니 300살, 2 0 0살때까지 내려와 버렸죠. 데라는 대략 205세까지 살게 된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라의 자녀가 누구누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홀, 나홀, 나홀, 하라. 하란. 자, 그러면은, 사례는 사실상 자기 데라의 배달은 아마 엄마의 자녀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고, 나홀은 자기 동생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조카가 롯이 나오는데, 롯과 롯은 아브라함은 로스 누구죠? 삼촌이 되는 거죠. 그죠 로스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죠? 하란이죠, 하란. 오케이. 자, 이 족보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좀해 놓으세요.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 나오죠? 갈대아 오르 지역에 있는 지금 수메르 지역이고 굉장히 문명이 크게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죠. 지시한 땅도 아니죠. 지시할 땅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을 보고 가서 어디에 뭐, 하란에서 머물었죠. 하란에서 몇년 머물었죠. 15년간 머물었죠. 그때, 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인 데라가 죽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세겜까지 이르러, 그, 이제 흉년이 지자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올라, 브엘세바로 올라오게 되죠. 이 여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항상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사라하고 어,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1세 정도 됐죠. 근데 이제 사라가 자기 그세를못 참고 자기 여정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붙여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누구죠? 아랍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화가 자혀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라가 죽고 얼마 안 돼서, 아브라함 누구랑 결혼 했어요? 그들하고. 그드러. 그라하고결혼 해서 보세요, 여기. 시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미디언. 이스박, 수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민족들,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형제들이죠, 알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로 하면, 이스라엘을 연달하려고 미리 이스마엘하고 미디안을 준비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정말 그 살이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태어나게 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양면성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이 누구야 하면 안 됩니다. 미디안은 누구의 정신?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그들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이스마엘은누가 누구 사이에 태어났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났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났죠. 자, 여러분 보면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 때 누가 첫 북쪽 왕들이 이제 이쪽 롯이 있는 지역들은 이 남쪽을 침공에 들어왔죠 이렇게 침공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격퇴하고 돌아오,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 길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자, 지금. 자, 여기 보면, 하갈이 추방대에 브엘세바에 방황한 것. 다음에, 자손과 세운로 축복하고 할례를 베푼 것이다. 헤브론이. 또,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죠. 나중에. 아베라함이나 사라가. 그랄. 그랄은 누가 살았죠? 아비멜렉이 살았죠. 멜렉 하면 아비멜렉이 이름을 보면 그 나라의 왕인지 알 수가 있죠. 어떤 걸로? 멜렉, 멜레크. 음. 멜렉가 왕이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사라가 위험에 처했죠. 어떻게 했죠? 너무 이쁘니까. 자기 누이동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경고를 했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되돌려주면서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었죠.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지금 이삭을 결혼하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하란으로 보내죠.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갔을 것 같아요. 자 모리아 산은 지금 성전 산이기도 한데 이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말이 나옵니다. 양을 바쳤죠.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좀 보면, 돼요. 야곱, 창세기 29장, 30장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죠? 네 명이죠? 자, 처음에 레아. 자, 원래 야곱 누구를 흠모했죠? 라헬을 흠모했죠? 예, 네, 바르게 들으세요. 근데, 삼촌, 세계적인 사업가, 라반의 살기에 의해서 누구랑 먼저 결혼하게 돼요? 레아랑 결혼하게 되죠. 자,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이렇게 주시죠. 라엘이 열 받았어요. 그러면 내내 내 종하고 그러면 잠자리에서 얘를 낳아라. 그래서 그때 라엘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단과 납달리를 낳았죠. 단과 납달리를 낳으니까 레아가 열 받았어요. 야곱 너 실밟고 자. 내정내 몸정. 실밟고 자서 갓과 아쎄를 낳았죠.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다시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고, 나중에 라엘이 요셉, 요셉의 자녀가 에브라임 문아세죠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엘이 죽게 되죠.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다 알고 계세요? 이 순서까지 좀 알고 계세요. 레아의 루벤 시모, 레위, 유다, 빌하의 단 나탈리 실바의 갓 아셀 다음에 레아의 이삭갈수블로 라엘의 요셉 베냐민 이것까지 다좀 머리에 넣고 계셔야 돼요 자, 자 여기 지금 야곱의 야곱의 지금 야곱의 행로를 좀 <웃음>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이제 빼앗아서, 이제, 그, 에서가 이제 일을 가니까, 자기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자기 오빠 지 어디로 보내죠? 하란으로 도피시키죠. 누구 지 라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꿈도 꾸고, 세겜 거쳐가지고 하늘으로 도피하고, 이제 나중에 한 20여 년, 정말 고생 열심히 하고, 가족과 종들을 이끌고 돌아오죠. 다메섹 이제 가르나임, 아스타롯,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죠? 야폭공강에서 시름하죠 왜? 형에서가 죽일까봐. 그래서 아마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야곱, 야곱이 이 야폭강에서 이제 변하게 되죠. 다음에 에서를 여기에서 상봉을 하고, 에서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먼저 가세요 하고 보낸 다음에, 자기는 세겜. 세겜에서 또, 여러분, 그, 알죠? 시모원과 레이가 세겜에서는 다 죽이게 되죠. 자기 여동생이 겁탈했다고. 베델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로 오는 그런 행로를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대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 그 대략 이제 성경 이야기를 지도로서 한번 다 풀어드렸어요 이것도 뭐죠? 요셉이 한꿈 이야기를 잘못했죠? 형들이 다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 형들이 열받았죠. 배도 다 다르잖아요. 엄마 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받아서 도단에서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이제 온까지 아마 같은 갔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보디발 장원에 팔리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래서 그 오만 실현 끝에 그는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됐고 가족을 고센땅으로 초대를 하게 되죠. 어, 그 다음에 야곱이 나중에 그 요셉이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막벨라굴에 헤브론에 가서 장사를 지내죠. 나중에 요셉의 뼈는 남세대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대략 지도로 다 배운 거예요. 지도와 족보로 일단 한번 다 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창세기 핵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의 주제는 뭐죠?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이 있는가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심판하시는 분 어, 예, 예. 거룩하시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은 시0편 90편 이전에 영원하다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변하지가 않으세요. 한번 읽어보이 하나 영원하신 읽어 보세요. 영원하신 불변하신 불변하신 주권적으로 일하심 주권적으로 일하심 전능하심 전능하심 편재하심 편재하심 전지하심 전지하심 거룩하신 거룩하신 공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진리 진리 사랑 사랑 그이 외에 하나님의 속성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봤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죠. 언젠간 죽어요.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몇백 번 변하죠. 우리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지역적으로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전제하지 못해요. 부분만 알아요. 우리 인간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자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 보면 창조의 과정으로 첫째 날하나님뭘 창조하셨죠?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뭘 창조하셨어요? 빛 빛. 둘째 날은? 공창 공창이 이제 뭐냐면 그 물을 나누셨죠. 물, 이제 우리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혔고 다음에 하늘에 또 물층이 있죠 그 사이가 이제 궁창, 스카이가 스카이죠 궁창은 물을 나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죠 그쵸? 그렇죠? 무채, 식물들을 이제 자라게 하셨죠 자, 첫째 날 빛에 대칭되는 게 넷째 날이에요 광명, 즉 해달별을 창조하셨죠. 자 둘째 날에 물과 하늘이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물과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물의 물고기를 또 하늘의 새를 창조하실 수 있었던 거죠. 다음에 셋째 날에 땅과 바다 식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지금 뭐죠? 이런 어떤 식물들과 이런 먹고 자수있는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죠 자 우리도 안식하다가 안식하다가 뭐죠 수, 샤바트. 여기가 샤바트입니다 샤바 샤바트 샤바트 샤바트 샤바트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읽으실 수 있죠 샤바트 휴식하다 끝내다 이제 정지하단 말인데 여러분 꼭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휴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주일에는 모든 걸 중지하고 휴식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세요 아멘, 아멘. 주일에 막 공부 열심히 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부하는 걸로 족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반드시 쉬셔야 돼요. 아멘, 아멘.